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아크가 큰, 크고 쉬운 스윙 크고 이쁜 스윙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려드리기에 앞서 오늘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그 준비물은 바로 이얼라인먼트 스틱 3개 혹은 백에 있는 아무 아이언이나 아이언 3자루 정도 따로 내가 칠 아이언 제외하고 아이언이 세자루 정도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뭐 드라이버로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고요. 자, 먼저 내가 치르는 공 뒤에 내가 셋업을 잡을 때 수직으로 이렇게 클럽을 하나 혹은 얼라이먼트 스틱을 하나 내려 두시고요. 이때 간격은 내 체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게 이 정도 띄워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은 나머지 하나를 이렇게 오른쪽 면이 길게 하나 왼쪽 면이 길게 하나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겹쳐지는 부분은 바로 임팩트 존입니다 자, 임팩트 존 임팩트라고 하면 공을 받는 순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임팩트가 점으로 이루어지면 은딱 맞고 끝내는 점으로 이루어지면 은 공이 도망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임팩트가 공 뒤에서부터 공 앞에까지 대략 한 30cm 정도 구간 50cm 정도 구간의 선으로 이루어지면서 임팩트가 되면은 훨씬 더 강하게 일관성 있게 그리고 훨씬 더 와이파이 없이 좌우로 가는 공 없이 똑바로 공을 보내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자 먼저 이렇게 세 가지 준비물로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설명 들어가기 앞서 항상 그랬듯이 왜 크고 이쁜 스윙 크고 쉬운 스윙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크고 쉬운 스윙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남들만큼 멀리, 남들만큼 똑바로, 그리고 몸이 아프지 않고 어디 아무데 아픈데 없이 편하게 공을 칠 수가 있어요. 같은 거리를 보내더라도 조금 더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자 그리고 두 번째, 보기가 굉장히 좋아요. 네, 자두 번째는 그렇게 큰네 저희한테 도움을 주는 이유는 아니지만 첫 번째, 남들보다 편하게, 쉽게 그리고 더 똑바로 멀리 공을 보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크고 이쁜 스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셋업은 정상적으로 잡으시고이 중앙색 선 클럽 하나가 내 몸의 중앙에 들어오게 배꼽 바로 아래 있게 자그 상태에서 공의 위치는 이 선보다 아주 약간 왼쪽이에요. 7번 아이언 기준으로요. 7번 아이언 클럽이 중앙에 들어오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그 상태에서 자 양팔이 뻗어진 상태를 유지하시고 그대로 첫 번째 얼라인먼트 스틱이 끝나는 부분까지 일자로 밀어주시면 돼요. 클럽을 돌리거나 어깨를 돌리거나 하지 마시고 몸은 그대로 고정시켜 둔 상태에서 오른팔만 저 얼라인먼트 스틱이 끝나는 방향 쪽으로 밀어준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왼팔이 클럽을 같이 잡고 있기에 양쪽 어깨가 같이 돌아줘요. 자, 여기까지 보내주셨으면 그때부터 하는 건 뭐냐? 양쪽 어깨를 이 중앙색 선과 수평이 될 때까지 돌려주실 때 허리를 고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허리도 같이 돌아주시면 굉장히 편하게 돌을 수가 있어요. 자, 양팔이 뻗어진 상태에서 얼라인먼트 스틱 끝까지 밀어주시고 어깨를 돌려주시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아크가 굉장히 큰 백스윙 탑이 바로 나오게 돼요. 백스윙은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오른팔을 점이 끝나는 부분까지 밀어주시고 양쪽 어깨를 중앙색 선과 각게 일치시키게 몸을 회전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다운스윙 백스윙 올라간 상태에서 다운스윙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체중도 보내주는 방법 틀어주는 방법 끌고 들어오는 방법 전부 다 신경쓰지 마시고 양팔을 아까 그 선이 끝났던 부분 얼라인먼트 스틱이 끝났던 부분까지 그냥 펴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클럽 헤드가 얼라인먼트 스틱 끝을 가르치게 올라갔던 팔을 그대로 펴주면서 내려주시면 돼요. 네, 자 다운스윙은 펴주면서 내려주는 한 동작으로 끝나시는 거예요. 자 그랬으면 은 지금부터 반대쪽 얼라인먼트 스틱이 끝날 때까지 팔이 펴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팔은 가만히 냅둬주시고 그대로 몸을 쭉 틀어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몸이 왼쪽으로 나가지도 않고 제자리에서 주황색 선과 어깨가 일치하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임팩트가 가파르게 찍어쳐서 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낮고 길게 쓸고 지나가는 임팩트가 나오면서 임팩트가 선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거기에 헤드의 무게가 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내려치는 스윙이 나와서 다운블로 스윙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억지로 이거를 내려 찍어 치는 그런 번거로움은 없어도 돼요. 자, 클럽을 내려주셨으면 은자 그때부터 팔은 고정 허리와 어깨가 주황색 선과 일치할 때까지 턴 자 여기까지 해줬으면 자연스럽게 클럽 헤드가 왼쪽에 있는 얼라인먼트 스틱 끝에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러시면 여기서부터 릴리스, 체중이동, 피리쉬 순서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체중이동을 늦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 클럽 헤드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원이 크게 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원심력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 원심력에 클럽 헤드의 무게가 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내 몸을 끌고 가는 체중 이동이 나오지. 내가 억지로 체중을 보내면서 타이밍을 일그러뜨리는 그런 나쁜 체중 이동이 아니라 클럽 헤드가 자연스럽게 나를 끌고 가는 체중 이동이 나오면서 훨씬 더 일정한 양의 체중을 일정한 타이밍에 보내실 수 있어서 미스 샷이 훨씬 더 줄어드실 거예요. 자 정리해서 알려드리면은 양팔이 뻗어진 상태에서 얼라이먼트 끝 스틱 끝까지 팔만 뻗어주시고 특히 오른팔을 뻗어주신다는 느낌으로 어깨의 움직임은 전혀 없이 오른팔만 뻗어주시고 양쪽 어깨가 가운데 있는 주황색 선과 일치하게 회전. 자 그랬으면은 오른팔과 왼팔을 다시 얼라이먼트 스틱 끝 부분으로 뻗어주시고 자 다시 양쪽 어깨가 가운데 주황색 선과 일치하게 회전. 자 그랬으면은 릴리스 체중 이동 피니시. 이렇게 간단한 동작으로 전보다 훨씬 더 쉽고 크고 이쁘고 일관성 있는 스윙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